어, 왜? 말로 <웃음> <해. 웃음> 실제로 많이 하나? 많이 하지 진짜 그랬어. 많이 하죠 한국인들은 엄청 밀접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친해요 음. <웃음> 이게 매체의 영향일 수도 있고 음. 아니면 예뻐지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는데 한국은 음, 성형을 하면 예뻐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기리니까 맞아.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다하아다 요즘 음, 할인도 많이 해줘 음, 수험생 하기는 특히 많이 해줘서 음. 수험생은 이제 고3을 수험생이라고 하는데 수능 끝난 고3 아이들에게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수험생을 하겠는 걸 많이 해주죠 반값까지도 응. 해요 맞아 거의 반값까지 <웃음> 그래서 그때는 거의 눈이나 코존독을 응.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주변 친구들은 응. 일단쌍속에 진짜 많이 있고 맞아. 쌍맞은 맞아. 한싸는 있어 기본으로 맞아. 대학교 들어오면 쌍수했냐고 처음에 못먹어보잖아 맞아. 티가 나도 못먹어보거든 <웃음> 근데 좀 친해지고 나서, 너 쌍수했지? 아니면 뭐, 나 쌍수했다? 이렇게 쌍밍아웃을 할 때면, 음. 어? 나도 했는데? 어? 나도 했는데? 어? 너도? 너, 맞아. 너도 봤어. 시트티 안 난다. 나도, 나도. 나. 다 아, 이제 쌍밍아웃이 되는 거야. 맞아. 그렇게 보면 한 10명 중에 못해도 다 5명은 무조건 쌍수. 음, 맞아. 맞아. 쌍수는 일단 기본이고, 코도 많이 했는데, 내 친구들 중에는 근데 코를 이렇게 실리콘으로 세우는 애들로. 근데 음. 필러만 음. 맞았지. 아직은 여기가 서울은 안에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직은 실리콘으로 한 애들은 보통 남자인 애들? 남자인 애들 내 주변에 아... 한 3명 정도가 맞아 맞아 <웃음> 맞아, 맞아 남자들도 성형을 진짜 많이 요즘은 남자들도 멋있어져야 된다 그리고 뭐 가꾸는 음. 추세기 때문에 맞아. 그게 흠이 아니거든 성형이든 화장이든 흠이 아니라 남자들도 쌍꺼풀 많이 하는 거 같아. 대신 남자들은 한그게 여자들처럼 그 찐하게 바깥으로 안 하고 약속하게 되 약하게 되서 어. 눈만 딱틀수 있을 정도로 어. 그 정도는 해주그 음. 나는 그 원래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음. 나 겨울방학 가 알바 두개 했잖아. 음. 한, 그거 한 이유가 사실 보조개 수술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. <웃음> 그 나처럼 볼살이 많은 애들은 보조개 수술을 하면, 골상에 들어가 보인다는 말을 얻었어 들어가지고 또내 그 친구가 서울에 보조개 왕자님한테 보조개 수술을 했는데 유명하대요. 너무 잘됐지 그분이 너무 유명하거든? 아, 너무 잘 된거야 근데 걔가 얼마 주고 했다고 했지? 50만원인가? 두 쪽에? 응. 50만원 밖에 안 해? 근데 내가 알아본 건좀 쌌어 음. 그러니까 난 한쪽만 하기를 원해서 한쪽이 20만원? 음. 응 대부분? 그래서 보조개 수술 하려고 엄청 많이 알아봤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다가 못 하긴 했는데 만원이면 100 100만원이면 엄청 저렴하지 면2카만원이면 쌍꺼풀 수술이요즘0 0만원을 왔다 0 0만원까 왔다갔다 하니이2 0 0만원 정도 200만원이면 을만원이면이면 200만원이면 2 0 0면 200만원이면 200만원이면 200만원이면 2 0만원이면2 0만원이면2 0만원이면2 0만원이면3 0만원이면2 0만원이면 200만원이면 200만원이면 2 0만원이2 0만원그 응. 30이 보통이고 20이 크고 그래서 한국에는 성형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어떤게 좋은지, 뭐 예를 들어 필러 어떤 약이 좋은지 좋은게 아닌지, 얼만지 뭐 이런걸 알아, 알아보기 위해서 성형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후기를 모아놓은 맞아. 앱이 있어 휴대폰 어, 어, 앱, 어. 맞아 응. 뭐뭐 톡이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많이 알아보고, 맞아, 희귀 맞아. 보고, 맞아. 어디 병원이 잘 된다더라, 아니면 뭐, 어디 병원이 뭘 잘한다더라. 뭐 이런 게 되게 많아. 응. 심지어 막견적내주는 것도 맞아, 맞아. 맞아. 내 어, 얼굴을 딱 찍어가지고 올리면은, 맞아. 여기 이거 하면 얼마, 이거 하면 얼마 해도쫙 응, 나와. 응, 응. 그 정도로 응. 한국에는 상황이 엄청 대중화되어 있지. 응. 그럴 얼마나 좋아. 맞아. 근데 어 나는 글쎄. 근데 너무 그 미의 기준만을 좋지 않았으면. 음. 너무 정형화된 미. 음. 눈 크고 막 음. 코도 보이난 거. 음. 사실 이런 성형 같은 게 너무 루키즘을더 찍어주는 음. 거랑 다름이 없게 되잖아. 로키즘 <웃음> 되게 전문적이다. 로키즘. <웃음> 아무튼 그래서 음. 너무 기향하진 마라. 음. <웃음> 나는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찬성이야 음. 왜냐하면 자기가 예뻐지고 싶은데 그런 게 있잖아 성형을 한 친구들을 보면 그 성형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고통을 감수하는 건데 그거 하나로 그 짧은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면 그 나머지의 시간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높아진 자존감으로 산단 말이야 음. 그래서 나는 그런 식의 긍정적인 이건 후기들을 보면 은 되게 성형을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원하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. 아마 외국인분들은 음 성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궁극증에포괄드인지는잘 모르겠습니다. <웃음>